반갑습니다. 당구의 속을 나나치 파헤치는 해법당구 빌리입니다 이번 시간에 소개시켜 드릴 내용은 20포인트의 비밀입니다. 뱅크샷으로 치는 게 아니고요. 1족구를 맞추고 가는 비켜치기 시스템입니다. 자, 앞전에도 비켜치기 시스템을 하셨죠? 요번에는 3쿠션 맞고 쿠션, 2족구가 4쿠션에 있을 때 치는 방법입니다. 20포인트를 기준으로 하면 조금 편해져서 20포인트의 비밀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함께 알아보러 가시죠. 자, 20포인트의 비밀입니다. 앞전에 30포인트의 비밀, 50포인트의 비밀도 아셨죠? 자, 그 내용은 1적구를 먼저 맞고 가지 않고 뱅크샷을 칠 때의 방법입니다. 자, 30포인트의 비밀과 비슷한 내용이죠? 하지만, 1족구를 먼저 빗겨치기로 막고, 1, 2, 3 쿠션으로 해서 제가 친 포인트의 반대편에 떨어진다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자, 하지만, 일단은, 포인트 숫자부터 아셔야겠죠? 자, 여기는 10, 20, 30, 40. 자, 여기 원 쿠션 포인트고요. 출발 포인트는 두 칸씩. 여기가 10, 20, 30, 40 이렇게 되고요. 자, 비껴치기니까. 아, 계산공식은 출발빼기 원 쿠션은 도착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제로가 되는 거죠. 제로. 그리고 여기는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보정값입니다. 보정값 가변이라서 변하게 돼 있죠. 그거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서 치니까 여기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자, 요것도 보정값입니다. 그것도 치다가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2 20 0이 20은 제로 나왔으니까 9시 중단 3팁을 주시고 치시면 됩니다. 1접구는 되도록이면 일자로 갈수 있는 두께만 맞추시면 되고요. 간결하게 치시면 됩니다. 스피드는 2에서 2.5레일. 음, 1.5레일도 가능하지만 키스 확률이 높겠죠. 일자로 치니까. 자, 그래서 2레일에서 2.5레일이 적합하고요. 샷은 미들 빨로만 나가시면 됩니다. 자, 9시 당점을 주시고, 일자로 갈수 있는 두께를 보시고, 미들 빨로. 자, 9시 당점을 주시고, 일자로 갈수 있는 두께를 보시고, 미들 빨로. 이렇게 득점이 됩니다. 자, 스피드가 조금 느렸기 때문에 키스 날 확률이 조금 높았습니다. 하지만 득점이 가능했네요. 여기서 쳤으니까, 여기에 반대편, 이렇게 떨어진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다른 각. 자, 요번에는 배치를 이렇게세웠습니다 자, 일족구가 20에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가 보정값이 1, 2, 3이 있죠? 마이너스. 자, 마이너스 3 출발이네요. 그러면, 9시 당점에서 10시 당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는 11시 당점 마이너스 3은 12시 당점이죠 자, 하지만 1족구를 먼저 맞고 갈 때는 가는 쪽으로 항상 느낌 팁을 주셔야 됩니다. 자, 느낌 팁을 약간 주시고 1족구는 일자로 갈수 있는 두께 보시고 믿을 발로. 자, 이렇게 득점이 됩니다. 자, 다른 각도 한번 시탈해 볼게요. 자, 요번은좀 멀리 날았습니다. 자, 요렇게도 가능하지만, 요렇게도 가능하겠죠? 자, 여기는 1족구가 20에 있으면 항상 보정값은 요렇게 있죠? 여기가 마이너스 4가 됩니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역팁 한 팁이죠. 하지만 2족구가 있는 위치 플러스 1, 플러스 2에 있습니다. 그냥 플러스 1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당점은 11시 당점이 됩니다. 자 11시 당점을 주시고 일자로 갈수 있는 두께 미들발로 자 이렇게 득점이 됩니다. 자 엄청 얇은 두께가 맞았죠? 조금 쉽게 가기 위해서는 약간 도톰하게 보고 투팁을 어, 10시 당점을 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하지만 키스 확률이 조금 있겠죠? 자, 그러면 1족구가 20포인트에 있을 때는, 음, 대략적으로 아시겠죠? 그러면 1족구가 다른 쪽에 있을 때 한번 시탈해 볼게요. 자, 요번는 배치를 이렇게 세었습니다. 자, 10 빼기 10은 0로죠 일자로 갈수 있는 두께. 뭐 아주 얇은 두께네요. 9시 당점을 주시고, 일자로 가시면 두께를 보시고 2에서 2.5의 스피드 믿을 빨로 자 이렇게 떨어집니다. 자 이번에는 배치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자이번에1 0포인트에일조코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10이니까 여기가 가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 되겠죠. 마이너스 3, 가는 쪽으로 약간의 느낌 팀이라고 했죠. 일자로 갈수 있는 두께를 보시고, 가는 쪽으로 약간의 느낌 팀만 주시고, 2에서 2.5레일의 스피드, 미들발로. 자, 요렇게 득점이 됩니다. 자, 포인트, 제가 출발하는 포인트에 여기가 가변이 됩니다. 그리고 도착도 가변이 되겠죠. 도착은 변함이 없겠죠, 대신. 자, 이번에는 30포인트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30포인트입니다. 30 빼기 30은 제로. 자, 제로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는 한칸 정도 길게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9시 당점을 주시고 일자로 가시는 두께. 자, 가이 보시고요. 2, 2에서 2 5의 스피드. 미들빨로 조금 짧게 하는데 그래도 득점이 가능했네요. 자 이런 식으로 치시면 됩니다. 30에서 출발할 때는 자 여기 이 프레임 포인트 기로 들어오는 거죠. 여기가 제로가 됩니다. 자30 출발할 때 여기가 가변이 되는 거죠. 또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것도 시타를 먼저 해볼게요. 자 이번에도 30 포인트에 있습니다. 그러면 30에 여기가 가변이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자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11시 당점이죠. 11시 당점을 주시면 제로 포인트로 떨어집니다. 일자로 갈수 있는 두께를 정확하게 보시고 11시 당점, 믿을 빨로. 자, 이렇게 득점이 됩니다. 간단하게 칠수 있는 방법으로 제가 설명드린 거고요. 기준을 잡을 때 20일 기준을 잡으면 편리하겠죠. 10 포인트와 20 포인트는 여기가 대략적으로 이 정도가 제로가 되고요. 30 출발을 할 때는 대략적으로 이 정도가 제로가 됩니다. 자, 여기서 30 포인트, 여기서 가변.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30이 여기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가변이 됩니다. 제가 출발하는 포인트에 한 포인트 여기가 마이너스 가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아시겠죠? 음. 그러면 시타 장면을 보시면서 충분히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타 장면으로 가시죠!